이거 만든거 봐봐 이거 다지가 만든거야? 응. 와 뭐가 엄청 많은데? 한번 볼까 하나씩? 와 이게 다 뭐야? 이건 오지게 야 이거 다 즐거 가 만들었어 여기까지? 응? 이거는 좋은거 만든거고? 와 그럼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 아빠가 뒤에 하나씩 설명해줘 그러면 음, 이거는 할아버지 이거는 아빠, TV 보고 있는 모습. 이건 아빠 이거는 모습. 이건 놀빠 이건 달팽이 이도이고이는개구 이거 이거는 코끼 이건 뭐지 이거 반죽 이건는이거이거 이거는 이팽이 이거는 이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나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이거이거 이거는 <웃음> 이거이거 작은 고추, 이건 대파. 대파, 대파. 와 하나씩 아빠 한번 볼게그러면 지금 만든 거. 지유야 이게 뭐라고? 이거 아빠. 아, 이게 아빠야? 응. 아빠 흰색 티셔츠. 어. 아 아빠 흰티 입은 거. 이거는 아빠. 우리 정우 꺼 똑같이 만든 거. 어, 당근. 이거는 당근이고. 이거 눈사람. 너무 귀여워. 이거는. 이거 눈사람. 껍데기 어, 어, 이거는... 이거는 집 <웃음> 안에 있는 달팽이 혼자. 이거는 나와있는 달팽이 응, 이거는, 이거는 완두콩 스물. 이거는 오이 네. 이거는 이건 기린 아 길쭉하니까 기린 이거, 이거 그 하마 이거 다 지우가 만든 거지? 너무 귀여워 이거 잘했다. 이거 하마 이거는 개구리 이거는 개구리 코끼리 이거는 코끼리 <웃음> 이거는 무지개 <웃음> <코끼리. 이거는 웃음> 무지개 이거는 <웃음> 이거는 공 이거는 사자 어 단주. 이거는? 아거. 악어. 악어 이거는? 이거는 사과, 사과. 이거는 체리 이거는 긴고추 이거는 짧은고추 이거는? 대파 파와 음. 여기까지 만들었어 지우가 다? 야...올까? 내꺼 퀴즈 야 이거 확실히 정우는 고퀄이다 이거, 이거 내가 어, 애기랑 다섯살 때 만든 원조 정우가 어, 만든 원조 자 여기 바구니에 여기 대파. 야, 잘했다. 오, 색깔까지 딱 구분한 거야? 어. 대파. 사과. 이건 좋은 거 맞는 사과? 이거 키운 끝에. 얘에도 했어, 위에. 응. 음. 여기 당근. 당근. 응? 어, 아, 사과. 여기 딸기. 딸기. 어, 이건 딸기. 이, 어, 어, 이건 바나나. 딸기. 이거 당근. 어, 당근. 체리. 체리. 이거는나 옛날 봐. 어, 버전. 야, 잘했다. 옛날에 만 들었던 거. 잘했다. 네. 마지막 이게 제가 옛날에 다섯 세트 만든 원조. <웃음> 원조? 이게 지우가 다섯 세트 복제품 혼자 만든 <웃음> 만... 제품. 어, 복제품 비교해보자. 와, 이게 진품 명품이네. 이게 종우가 만든 거고 이게 지우가 만든 거. 이거는 뭐야? 저기 소파 팔, 팔걸이. 어, 저거 저거 저거. 이거 하얀 건 뭐야? 쿠션인가? 아니 리모컨아 하얀기 리모컨 요거는? 파란거는 TV? 어 TV 어 여기 앉아있는 모습이네 이것도 오빠가 이거 TV만 야 디테일하다 너 TV만 찍을까?